이제 진짜 앞이 안보여요 지금 뚝섬 가고 있습니다 뚝섬 왔어요 뚝섬 왔어요 지금 새로 생긴 카페 가고 있어요 또 이러고 네, 용케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도 지겨워 <웃음> <웃음> 최고의 1월이 되기 원하데 <웃음> 이렇게 루프탑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추억, 죽 춥게. 지금은,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봐봐 <웃음> <지어봐. 웃음> 이거 오늘 앉은 의자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퇴근 명 아이들 짜라 갈비탕 먹으러 강남면역에 왔어요. <웃음> 고시다, 고시고시 고시다, 고 고시다, 고 고시다, 고시다, 고시다, 고고시고시 고시다개꼬리고시다개리 아니. 아마 t v 있었어 아마 서었어 어. 못 찾겠다 개꼬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렇 이렇게. 이렇게. 렇게못 찾겠다 게이렇 이렇게. 고기를 이 <다> 잘라줍니다 먼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촬영 국룰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촬영하는 날 전에 항상 얼굴에 뭐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났습니다 여기 코에 심지어 오늘 안경 촬영이 있는 날인데 또 하필 이 안경이 이렇게 닿는 중요한 부분에 또 이렇게 뭐가 났어요 아 진짜 저는 촬영할 때마다 맨날 뭐가 나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오늘 드디어 촬영을 끝내면은 내일부터 머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밥은 못먹고 시리얼 먹을 생각이에요 저번주 제가 그거 올렸을 때그 뭐냐 시리얼 어떻게 뜯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시리얼 어떻게 뜯는지 대답을 안해주더라고요 촬영장 가면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솔직히 잘 몰라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일, 지금 제일 궁금한 게이 지저분한 머리를 과연 어떻게 해주실지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붓기가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부어있는 것 같아 붓기 빼려고 오늘 샤워도 좀 오래 했는데 붓기가 잘안 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똑당 날씨 좋다 1년 동안 써볼 환경을 다 써보는 것 같아요. 여긴 제가 일하는 책상이에요. 아이고 쉬고 있으라고 잠시 간식을 가져다주셨어요. 빈티되이오랜만이다 오랜만에 회사 온 기분이에요, 지금. 촬영이 예상한 것보다 좀 빨리 끝나서 지금 지우 회사 근처로 가려고 합니다. 결과물이 빨리,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요. 내일 머리 잘라야지. 한우, 한우 뭐지? 한우 불고기? 물걱이? 한우 불고기라고. 좋다 이거 원래 팩을 떼면 쓰레기통에써가지고 맨날 어디 놔뒀다가 그 다음날에 치우는 거 먼저 알죠? 뭔지 아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좀 바로 갖다 버립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싹 버려주세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물론 팩들이 다 떼면 이렇겠지만 일단 광고는 아니고요 저번에 이다 협찬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처음 써봤거든요, 팩은? 근데 되게 좋네. 오 머리가 좀 이상한데. 오, 이 제품은 이겁니다. 알로에. 허니집. 허니집이라는 제품인데. 허니집 아가베 수분 밀착 마스크. 약간 알로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안에 앰플도 많이 들었고 이거 공병에 담아도 되겠는데? 여기 지금 앰플 보이죠? 안에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잘안 보인... 보이지만 안에 되게 많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남은 앰플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쓰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이건 다음날 아침에 쓰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경복궁역에 촬영을 그 나가야 돼서 지금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 팩 하다 남은 앰플을 오늘 쓸 거예요. 확실히 어제 하고 자니까 피부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앰플이 너무 많은데? 앰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원래는 오늘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쌤이 금요일 날인데 가지고 금요일 날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내일 내 하러 가려고 해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보지면 보모스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모스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패딩을 입고 가는데 룩 라이크 like 회사원처럼 나가볼게요 <목소리> 이너이막 떨어졌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머리를 자르러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 자르고 나서 지우가 오늘 빨리 마친다 그래서 지우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짜란 머리를 조금 깔끔하게 쳤어요. 뭔가 시원해진 느낌?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배고파. 지금 경량가이왔 점침을먹으버렸다 뭐 옷이랑 세트에요 제트. 어 어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왜 이렇게 정말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망8일부터 6월 6일까지 단 12일간 이 세컨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혜택 누리실 수있오요 추가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람 움직여. 지금 지우랑 헤어지기 전에 포토 시그니처 찍으러 왔어요.